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나이너 뭐라고 했지? 아, 다시. 해. 오케이. 오케이. <웃음> Thank you. 오늘 여수 시장배 전국 인나인 롤러 대회에 제가 와봤습니다. 이제 오전부터 열띤 경기가 시작되고 이제 개주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날이 뜨거워요.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날씨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촬영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여수에 와서 구경도 하고 어, 인라인도 보고 선수들이 타는 것을 보고 하니까 어, 제 마음 또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어, 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대회에서 이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수인라인 트랙이었습니다.